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513 경광등 사이렌 입니다 이와 같이 경광등 사이렌 인데 오늘 업체에서 이 제품을 받으시면 개봉을 이와 같이 합니다 오늘 개봉기를 바로 보내 보여드리고 내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개봉을 하시면 이처럼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아답터는 참고로 지금 구매하시는 분의 한나에서는 12볼트 이안피 아답터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잘 꺼내보시면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고 그리고 본체를 이와 같이 조심히 빼냅니다 본체를 그럼 지금 12볼트가 있어요 이게 12볼트짜리 그리고 일단 전원을 연결합니다.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 플러스 12V 플러스 전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검정색은 마이너스 전원이죠.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고, 을 그리고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아답터를 연결하고, 을 그리고 전원을 올립니다. 아답타, 그러면 이와 같이 내장되어 있는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예. 그리고 일단 관치. 종료를 하고 권지는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빨간 버튼을 누릅니다. 온오프 버튼을 온오프 버튼을 딱 누르면 이와 같이 하지 해서 어 일단 사이렌과 경광등 불빛이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커지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소리 줄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예, 다음 싸야 돼는데 이런 건 뭐, 지금 그, 자, 이 음은, 어, 예전에 그, 민방위 훈련 경보음 같아요. 자, 이 다음은, 옛날에 기차 역전에서 역그 철로 그 차단기 있는 쪽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백구동 소리 같아요. 이다 필요 없고 제일 앞으로 오시면 자이 사이렌 소리입니다. 지금 사이렌 소리 좀 키워볼까요? 네. 이와 같이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커진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하고 네, 정지를 하고 오늘은 업체에서 요청하신 이 USB에 음원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사이렌이 나오고 뒤에 음원이 나오게 될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를 빼시고 여기 USB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보시면 이 리더기가 있죠. 이 USB 꽂는 자 USB 장치 꽂는 부위에 꽂아서 전원을 다시 넣거나 빼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예전께 들어와 있죠. 그리고 꺼봅니다. 그리고 아답터에 있는 전원을 켰다가 꺼봅니다. 킵니다 그러면 예전엔께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전엔께 나오고 이 USB를 뺐다가 다시 꼽아봅니다. 예전엔께 지워지면서 이 USB에 있는 음이 이 스피커 쪽으로 사이렌 스피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미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네, USB 있는 게자 소리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작업 중입니다. 네. 안전 운전하세요. 네 이와 같이 세팅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끄고 광지로 관지. 끄고 전원 아답트를 반드시 내린 다음에 이 USB를 빼도 되겠죠. 이 USB를 빼시고.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여러분들은 자 카바를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은 카바 장착이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게 장착을 하시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답타 전원을 올리고 공사 작업 중입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울리고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사이렌 울리고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 안전운전하세요. 다음에 약 3초 텀을 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공사 작업 뭐야 사이렌이 울리고 그 다음에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다음에 3초 틈을 두었습니다 계속 반복적이면 듣는 사람은또 굉장히 지루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지 하지 보림을 올려서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이와 같이 전원만 관치. 전원만 아답터 전원만 인가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아답터 전원만 인가를 하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나 중장비에는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빨간선과 검정선이 있죠. 전에도 다른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아직 그 부분 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어, 다른 동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계속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빨간선, 빨간선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고 검정선이 있습니다. 12볼트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12볼트. 어, 2A 정도 아답터를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중장비나 자동차의 배터리 선을 연결하면 요게 플러스 12 v 트 여기에 마이너스 11 v 입니다 그럼 연결만 하시면은 바로 이 사이렌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위치를 만들어서 온 오프를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웃음> 어, 납품 받으실 회사에서 요청하신 이 음원을 직접 제작을 해서 이 스피커 사이렌 경광등에 이 음원을 넣어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장착해서 오늘 배송을 드리니까 우체국 택배로 오늘 나가면 내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우측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